자, 여러분들 여기는요. 잡사가 요즘 해장하러 거의 매일 오는 곳입니다. 어, 여수 저희 집 근처 선원동에, 어, 선원동에 어, 조지스 시라는 곳입니다. 자,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오늘 제가 온 이것은요. 어, 제가 저희 집 근처 그 회전초밥집인데 해장을 하러 저 여기로 좀 자주 와요. 아니 우선 회전초밥집에서 무슨 해장을 하냐, 국물도 없이. 근데 여기 동코츠라면 매운맛이 진짜 딱제 스타일이에요. 제가 진짜 여기는 저 미리 말씀드리는데 무슨 따로 광, 뭐 광고 촬영 겸 오거나 아니면 뭐 협찬을 받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여긴 제가 자주 오는 집이에요 자주 오는 집이고 해장하러 이제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오는 집이에요 저 여기 좀몇번 오시면 저 진짜 자주 볼거예요 여기 뭐 그리고 따로 촬영 의뢰를 받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한 번만 촬영해주세요 라는 촬영 의뢰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,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음식으로 좀 요즘 해장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영상을 좀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회전 레일이 이렇게 쓱 돌아가고요. 음. 보통이 한 접시당 1,900원 정도, 어, 1,900원입니다. 한 접시당 1,900원이고, 뭐 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롤 뭐,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. 저는 근데 여기 와서 먹는 게좀한정돼 있어요. 저는 주로 여기 화로, 화로 종류를 좀 먹고요. 아니면 계란말이도 한 번씩 먹고 그리고 여기 광어에 또 묵은지를 좀 같이 주는 뭐초밥 있거든요. 그거좀딱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 여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저 식구들이 또다 좋아해요. 여동생이 저희 밑에서 치킨집 하고 있는데 여동생도 그 가게 문 열기 전에 와서 이렇게 밥좀 자주 먹고 우리 조카도 여기 오는 거좀 되게 좋아해요. 저희 어머님이랑도 좀몇번 자주 왔었고 뭐 지인 가게 홍보냐 뭐, 뭐 이제 이렇게 제이 해가지고 이제 여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뭐 협찬 품목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광고다 아니면 뭐 촬영 의뢰를 받았다 그러면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집은 전혀 그런게 아니에요 일단 라면 나오기 전에 초밥부터 음. 아이고, 사모님! 평소에 안 나오던 서비스가 촬영이라고 나오는 건가요? 지금? 저번에 <웃음> 아 항상 콜라 시켜먹거든요? 서비스를 주셨네 <웃음> 카메라가 켜지니까 서비스가 바로 나오네요 아유, 아무튼 감사히잘 먹겠습니다 사모님 자, 근데 여러분들, 이 초밥은 제가 짤막한 지식이지만 좀 알려드릴 만한 게, 초밥은 사실 햇살이나 새살, 햇살로 잘 만들질 않아요. 이게 살짝 묵은 쌀이 맛있대요. 이게 새살이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밥을 짓게 되면 이게 떡지거나 찰기 때문에 조금 초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너무 묵은 쌀은 또안 되고, 적당히 잘 묵은 쌀로 해가지고 이 초밥을 만들어야 굉장히 더 맛이 좋다고 하네요. 이 제가 여기 와서 해장으로 먹는 매운 돈고추라면입니다 아. 음. 아. 어 오, 이 수교의 돼지 뼈 우려낸 그 느낌의 깊은 돼지고기 육수맛 딱 거기다가 굉장히 매콤해요 사실 이제 일본 라멘 같은 경우는 좀 짠맛이 좀 강하고 아무리 매운맛을 시켜도 이 정도까지 매운맛은 없어요 이건 약간 좀 사장님이 퓨전으로 해가지고 현지화를 조금 시키신 라멘 같더라고요 근데 해장할 어. 때마다 먹는데 진짜 좋아요 음, 일본 그 라면 특유 감성이 약간 짠맛, 예. 조금 짭짤름하긴 한데, 근데 괜찮습니다. 맛있습니다. 어, 먹어. 아뜨거 음, 가격은 이렇게 해서 8,000원 어. 여기 라면을 먹고나서는 제가 짬뽕집을 잘 안가게 됐어요 혹시나 뭐 제 단골짬뽕집 네. 짬뽕의 전선사장이 어, 보시면 죄송하다 말씀 꼭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먹으러 가니까 짬뽕은 아... 진짜 국물이 중요하죠 먹자마자 땀나는 거보이죠 <웃음> 이게 해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땀이 안 나면 해장이 안 되더라고요 아. 어. 아. 아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 보통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뭐 3시부터 5시 이렇게 써져있긴 한데 2시에도 미리 좀 오전 장사를 멈추실 때가 있어요. 그만 하실 때가 있어요. 화로나 뭐 이런 게좀 재료가 좀 소진이 좀 빨리 되면은 일찍 좀 클리닝 타임을 가지세요.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사람 북적이더라도 점심 시간 맞춰가지고 한시 정도, 어.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오시는 거좀 추천을 드립니다, 여러분. 들 오후 장사는 다섯 시부터 시작을 하고요. 그 제가 와서 먹는 것 중에 초밥 중에, 또 여기 계란. 나 굳이 저걸 왜 먹지 뭐 화로나 이런 거좀 좋은 거 먹으면 되지. 근데 이게, 해장할 때 오면 요거 되게 땡기더라고요. 맛도 괜찮고. 살짝 달달한 그 일본식 계란말이. 아 그리고 여기 저희 조카가 오면은 소고기초밥을 항상 사장님이 준비를 해주시는데 여기 소고기초밥 괜찮아요 근데 저는 소고기초밥은 잘안 먹어가지고 와아 이따 요거 어 하라에다가 요 묵은지 씻은 묵은지를 좀 이렇게 주거든요 여기도 기가 막힙니다 음 해장을 저처럼 이 얼큰하면서 깊, 깊은 국물, 어, 요걸 해가지고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강추해요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여러분, 오와. 오, 이 소리 나오잖아요. 이게 아주 오바하네.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, 실제로 여기 오시게 되셔가지고 저 먹는 거 보시면, 오와, 오, 막 이러고 있어요. 혼자 <웃음> 한 번씩은 나도 하다가 옆에 분이 쳐다보는 민망해 가지고, 네. 오늘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네, 사장님한테 가봐 오늘 회장하러 오실 거라고 했잖아." <웃음> 기가 막혀 또 앉혔다. "아, 어... 이거 또 새우도 한번 잡숴봐야죠?" 所以我吧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그, 한 오후 2시쯤 오면은, 저 영업 준비 중뭐 닫혀있을 수도 있다. 술 많이 먹고 해가지고, 아, 그, 3시 정도가 클리닝 타이밍이니까 지금 가면은, 여러 있겠지 해가지고, 한 2시쯤에 와가지고, 물이 닫혀있는 거예요. 다른 걸 먹으러 갈까 하다가, 5시까지 참고 와요. <웃음> 이 라면에 장하려고 예. 한 3시간 그냥 가서 그냥 영화 보고 멍 때리고, 한 영상 찍거나 그러다가, 5시까지 참따 들어와요 네. 오버하는게 아니라 진짜 그정도로 제가 여기 라면으로 해장을 많이 합니다 진짜 이건 추천합니다 이건 진짜 드셔보시면 어 맛있다 하실거예요아 네. 여러분들 항상 뭐술 마시거나 그러면 해장할 때 어, 돈이 아까워가지고 뭐 라면에 콩나물 이렇게 해가지고 해장을 하던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사랑 많이 받고 해서 어, 점심 해장으로 이렇게 라면에다가 초밥도 해가지고 먹는, 예. 자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예. 이런 또 호사를 또 여러분들 덕분에 누리고 있어요.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라면 진짜 추천합니다. 그리고 초밥도 괜찮아요. 맛있습니다 여러분들. 좀 다양하고 나중에 혹시나 이쪽 근처 방문하실 일 있으면 오셔가지고 회장이 됐든 식사가 됐든 한번 꼭 드셔보시고 가시길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